a t o 사의 가상악기들은 구하기가 힘든 건 아닌데 이게 세일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뭐 세일한다고 하더라도 톤을 살짝 보강하기 위해서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렇죠 저도 뭐 크리스아인만 가지고 발매한 곡들도 많고 플러그인 이것저것 잘 걸고 하면 충분히 좋은 사운드 낼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다 갖추실 필요는 없어요 최신 트렌드의 편곡기술 음악을 좀 오랫동안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옛날 가요의 스트링이랑 요즘 가요의 스트링이랑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걸 눈치는 채셨을 거예요. 스트링의 역할 자체가 많이 늘어나서 정말 저음력에서 웅장하게 깔아주는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엄청 높은 초고역대를 찔러준다든지 그런 방식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. 화려하기도 기교적으로도 엄청 화려해졌고 곡마다 맞는 그런 스타일이 있겠죠 어, 무조건 낮고 높고 화려하고 그런 게 좋은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 음은 이제 어버이드노트가 되겠죠 마이너 3음이니까 그래서 이 음은 그냥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크로메틱 런을 하면 좀더 깔끔한 사운드가 날수 있어요 음. 크로메틱인데 아까처럼 너무 어묘한 느낌도 안 나고 깔끔하죠 하이 더빙이 너무 또 강조가 되면 톤이 또 너무 달라져 버리면 안 되겠죠 이제 퍼스트가 앞에서 계속 어떤 라인을 연주를 하고 있는데 하이 더빙이 라인을 연주한다고 해서 뭐 완전 다른 악기처럼 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톤의 통일성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스트링 녹음할 때는 더빙을 세 번씩 봤잖아요. 그런데 하이더빙은 일반적으로는 두 번만 받아요. 생으로 한번 녹음하고 그리고 그 야금기 껴서 소르디노로 녹음 한번 하고 이렇게 총두 번을 받기 때문에 아홉 어, 명이 두번두 번이니까 총1 8 명이 연주를 하는 그런 효과가 나겠죠. 네, 제가 오늘 들인 미디 어, 파일로 어, 좀더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곡에 잘 녹여보시기 바랍니다